자, 버전 1.3.3 DLC 버전 2.1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크스 2가 떴죠. 볼까요, 뭐가 있는지? 자, 이렇게 미션이 떴습니다. 제노블레이드 새로 나오죠? 그 게임에 대한 것 같은데 가운데 지역의 가장 큰 브릿지에 사우던 스카이를 보래요. 자, 일단 가봅시다. 가운데 지역에 가장 큰 브릿지?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여기? 보는 여기도 큰데 어디가 클까? 어디.. 일단 가봐야겠어 여기 아니면 이쪽인거 같은데? 이게 가장 큰 다리는 아닌거 같은데? 눈으로 봐.. 여기가 제일 큰거 같은데? 카카리카 브릿지 미들지역에 브릿지가 많아요 아니야.. 이거 뭐..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일로 가자 전기용 나오는 쪽에 큰 브릿지 있잖아요 거기말 하는거 같은데? 빠빠빠빠빠빠빠 어, 어. 오이 안좋아 자 그래서 레이크 타워에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죠 미션을 보세요 여기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라고 제 생각엔 여긴인것 같아요 가봅시다 가서 반까지 있어보고 아니면 딴데 찾아봐야 돼요 멋있게 자, 그리고 몇 시야? PM 6시 사0 분. 파이어올레드 있어 있지 방으로 응. 갔다가 자 여기서 사우스 스카이를 보내잖아요 비가 오네요 남쪽이니까 여기서 뒤쪽을 봐야 되죠 한방이에요 자 지도를 보면 우리가 어딜 바라보는지 알죠 어 소리 난다 오예 오호 오 예스 와우 와우 이이쁘네 그죠 오. 아이러 처음봐요 우오 그거잖아 별똥별 아 열어볼까요 우리 안녕 크 멋있다 자 사베이저 헤드웨어가 나왔어요 스윔스피드업이네요 이게가 수영하는 앤가요 제노블레이드가 바다랑 관련이 있나 보죠. 찾기 힘든 거랍니다. 오, 뭐야? 왜날 공격해니? 네, 오, 야야야야, 이 자식이... 야나, 안주 들어가 볼지? 그죠, 물속에 있을려나? 저 있다. 여기서 나왔어. 우오 되게 신기하다. <웃음> 물속으로 들어갈 가 때렸더니 여기서 나왔어요. 저쪽, 반대쪽에서. 아싸, 영껍질 하나를 잡았네요. 그리고, 스컬 만난 스컬스, 여기 만나는 거죠. 음, 여기 스컬, 스컬 레이크. 꼭대기 쪽에. 여기죠. 여기가 랩프트 아닌거예요. 안녕 제이디 여기서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 이렇게 자그리가 늦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트로 가서 다시 시작해봅시다. 비가 오고 그래 자 지도를 보고 지도의 동그란 원의 N자를 오른쪽을 맞춰놓으면 바라보고 있는 쪽이 동쪽이 되겠죠. 아까도 비가 오지 않았나요? 아까 전에도 그정기용 만났을 때도 비가 오고 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유성이 떨어졌죠. 오오오오불용안 나오나요? 젤다는 기다림이라 젤다는 기다림이라 잊었느냐? 불용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불용도 안나오 그냥 왠지 느낌인데 용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불용 나와드라이 젖었지 너 젖었어 나무 젖었어 한번더 N E W S 계속 비가 오세요 이거 보이... 왜나 옛날처럼 옛못 기다리지? 옛날 엄청... 오, 됐다... 다 됐다, 어다 됐다... 됐다, 도다 됐다, 도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다 오예 됐다, 오예, 오예. 안녕 됐다... 오예 됐다... 됐다... 됐다... 됐 와우 살바절살바절 베스트가 나왔어요 수영 스피드업이에요 음이 제노블레이드하고 수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잘 모르겠네 바닷속에서 뭘싸우나봐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잘 먹고요. 자 먹고요 자그 다음 미션 스노우마운틴에 가장 높은 데 가봅시다 스만만치를 가장 높은 데가 여기 꼭대기 잖아요 여기 여기 그러고 보니까 젤다 좀 있으면 젤다 dlc 나올 때 됐네요 아 게임 진짜 많이 나온다 꼭대기 올라가 보게 좀 비켜봐 몸으로 비벼서 녹이는 겁니다.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오케이. <웃음> 자, 저기 바람이 있네요. 저 끝에 오니까. 오케이, 그럼 타고 해야지 금방 오네요.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스태미너를 채우는 기술은 젤다의 필수 기술입니다. 꼭 익히세요. 잘 모르시면 알려주세요. 이기 만들어드릴게요. 자 꼭대기에 왔습니다. 사우스 이스턴 스카이를 보라는 거죠. 남동쪽입니다. 남동쪽이면 이쪽을 보라보는 거예요. 이쪽에. 여기 마을 있는 쪽에 이트빌리지 있는 쪽에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시간대는 지금 겨울에 기다리게 안할것 같아. 저기 지금 이거 프로모션 때문에 하는 거여서 이거 하고 미안 나이스로 갑시다. 빰빰빰빰! 금방 나올 것 같죠? 추워서 그런지 눈이 오네요. 비가 안 오고 자 용이 나왔어요. 별똥별만 떨어지면 됩니다. 아 소리 나죠? 네, yeah, 나이스. Nice. 어디로 가니 너? 조차가 이제 우리만안돼 나이스. 시간대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안 해놨어요, 그죠? 음. 자, 오, 박스 너무 안 매든다. 열어봅시다. 오예! 서바저서바저 트라우저입니다. 똑같구요. 수영 스피드업이에요. 예! 컴플릿! 칼카리크 빌리지 가서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미보 영상 기다리신 분중 있는데 제가 아미보를 막 시간을 바꿔가면서 한 번에 계속 할수 있어요. 근데 저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킬 때마다 한두 번씩 해서 하다보니까 고하 아이템을 얻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자 지금 옷을 일단 입어봐야지 우리 빛잘 드는 데서 음악 좋고 어이거네요 뒤에 헬멧이 있네요. 이거 잠수복이구나. 아, 이 제노블레이더가 잠수복이에요. 자, 이걸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무기를 다 내려놓을게요. 와우. 오, 나이스. 이거 모자 못 쓰나? 저는 제노블라이드 그 광고 보고서 그냥 칼싸움 하는건줄 알았는데 잠수복 이에요 그죠 목에 들어와 있는 그것도 카라도 그렇고 지금 등에 있는 이 모자도 그렇고 잠수복 이에요 물속에 그래서 이거 스임스피드업 이구나 음. 페어리 있니? 페어리 많구나. 도착. 자, 페어리 다 잡아주고요. 오케이, 별적이죠. 오려오렴 오케이 저 그래서 페어리는 열한 마리 예자 볼까요 자뭐그리이 할게 있나요 제가 아 이게 있구나 래도 있고 아스타 페그먼트를 하나 구했더니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 온 목적은 자 옛다이넨쓰네요 이게 DLC 버전 업, 그 갑옷이랑 똑같네요. 얘네 처럼.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 홍보 쪽으로 젤다 플레이 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하려고 제너, 플레이, 제너 블레이드 준것 같네요. 네, 뭐 그래도 충분히 멋있으니까 만족은 하지만 기왕이면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좀 스페셜 아이템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네요. 자, 스타 프레그먼을 또스타 프레그먼을 좀 모아야지 제가 또 나머지 업그레이드 좀 하겠네요 온좀 음. 김에 저는 이거좀 업그레이드 하고요 니나 갔다 이따 오케이 자하테너 빌리지로 가서 색깔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마 안될거예요 업그레이드 안되면 색깔도 못 바꿔요 안녕. 자, 색깔 좀 바꿔줘. 오케이. 다이 해줘. Oh, we can't dye those clothes. 할수 없대요. Fabric thing in. Fabric thing이래. Fabric thing이래서. 할 수가 없대요. 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저는 이거 색깔 바꾼 거거든요. 저마스터 분들을 하얀색으로 하고 있죠 원래 색이 파란색인데 제 지금 색이 이거예요 이건가? 이건가? 아 블랙이구나 근데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어 색깔이 맞, 색깔을 맞출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다섯 개가요 그 어떤 거든지 얘네가 골라줘야 색깔을 하얀색이면 하얀색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봅니다. 이렇게 뭐 다이아 몬드를 다섯 개 선택하는 건 바보지시겠죠. 이렇게 쓸모 없는 하이드출를 다섯 개 들고 오케이를 하면 색깔을 자란 자 흰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가옷가 갑옷, 색깔을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지금 DHC에서 나온 이런 애들은 업그레이드가 색깔을 못 바꾸더라고요. 자 이건 안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어 얘는 바뀌네요. 아 얘도 안 되죠. 패브릭딩이라고 하면서안 되죠. 예안돼 네, DHC는 안 돼요. 원하시는 색으로 바꾸시면 더 즐겁게 게임하실 수 있겠죠? 자, 젤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홍보용으로 제노블레이드 갑옷을 젤다에 넣어주었네요 뒤킬튼샵이 보이네요 멋있습니다 진짜 아쉽네요. 이 모자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쓰고 복구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크하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빗을 봐요. 좋아요 빡! 구독 빡! 다음 빗을 봐요. 빠이! 체크 체크 체크기!